제가 이번에 겨울맞이로 구매한 게꼭꽤 많이 와가지고 같이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카메라를 켜봤어요. 먼저 이번에 패딩을 새로 샀는데 제가 패딩이 많아가지고 절대 안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꽃무늬 있는 패딩은 또 없단 말이에요. <웃음> 레트 프롬 문 제품인데 직제위그 하길래 조금 할인받아서 구매를 해봤어요. 약간 부해 보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플라워 패턴이 너무 귀여운거지 뭔가 여행가서 입으면 되게 프리한, 귀여운, 포근한느낌 나서 나쁘지 않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부분이 좀 답답하다 싶기는 한데 어때요? 요즘 이런 플라워 패턴 패딩이 또 유행가봐요? 인꽤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바라클라바를 구매를 해봤어요 신은에서 아 신은은 솔직히 안살수가 없지 여기 패치가 너무 귀엽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 색감 비치때문에 홀려서 구매를 했는데 바라클라마는 쓸 때마다 쭈꾸미도 살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거 제가 써봤는데 이 부분이 엄청 짱짱해요. 그래서 저는 좀 늘려서 착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저 진짜 토할 뻔했어요. 이거 머리를 어떻게 해야 되지? 제 머리가 바라클라바랑 어울른인것 같아요. 겨울에 좀귀시이고 하니까 그때는 좀 활용도가 있을 것 같긴 한데 모델콤만큼 되게 분위기 있고 몽글몽글한 건 아니고 또 쭈꾸미 도사가 됐다 그런 거죠. 그래서 엄청 잘산것 같지는 않은데 약간 저는 사실 바라클라바 쓰려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목에 걸치려고 산 거라서 그냥 이런 용도로는 귀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자라에서 이번에 비닐을 샀는데 아 뭔가 그냥 지나치기가 아까운거죠. 괜히 겨울만 되면 은 쓰지도 않는거 예쁘가지고 구매를 하게 된다니까요 이 저는 핑크랑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저랑 블루가 더맞는것 같아서 이번에도 역시 블루고 이게 되게 두껍고 크게 나왔어요. 그래서 요렇게. 저는 좀 나쁘지 않은것 같거든요. 그쵸? 바라클라바보단 나을 것 같은데? 코트 입을 때도 이거 그냥 하나 멋지게 좀 써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앞머리가 어떻게 하지 근데 어쨌든 이거 좀잘 샀다. 요즘 <웃음> 귀여운데요? 귀도 이렇게 살짝 막아주니까 따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지난번에 빅토리아 슈즈 라이브 했었는데 보어 오신 분들 많았잖아요. <웃음> 그때 저 방송하면서 이거 발레이나가 너무 예쁜 거예요 저는 벨벳에다가 브라운인데 뭔가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컬러여서 저 그때 라이브 끝나고 바로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또 빅토리아가 좋은 게 발이 엄청 편해요 빅토리아가 백년 역사잖아요 근데 얘네가 진짜 좋은 게 디자인은 구두지만 여기 밑창은 운동화 소리라서 발이 정말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원조는 원조다 <웃음> 아 이거 겨울에 휘뚤맞들 원피스랑 너무 잘신을것같아가고 저도 라이브 끝나고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때 구매하신 분들 댓글 좀 닫아주세요 토템에서 머플러를 샀어요 근데 난 이렇게 이게 클줄 몰랐죠 거의 블랭킷 수준이던데요 블랙 컬러랑 고민하긴 했는데 아 토템은 그래도 뭔가 베이지지 하면서 또 블랙 아우터에다가 요거 스커프 살짝 둘러주면 분위기 작살나겠다 해서 베이지 컬러를 샀어요 근데 엄청 크다는 거? 근데 사실 이렇게까지 두껍고 클줄 알았으면 안 샀을 거 같기는 해요 <웃음> 너무 커, 너무 두껍고 케이프처럼 쓰던지 그냥 토템, 담요다 생각하고 들고 다녀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아포아에서도 선물을 보내주셨는데 완전 귀여운 라일락 컬러의 크로스 미니백이거든요. 요거 이렇게 열어서 이게 안에다 뭐 고무줄 헤어핀 넣고 다니기도 좋고 수납력이 되게 귀엽게 꽤 좋은 편이에요. 요거는 제가 항상 말하죠. 미니백은 대형 악세사리로 생각하면 된다. 그래서 그냥 아우터에 요거 하나만 들어줘도 너무 귀여운 거죠. 미니백은 특히나 살짝 컬러로 톡톡한 포인트 주기가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요거 라일락 컬러를 골랐습니다. 요즘은 약간 이런 식으로 메고 다니는 카드 지갑도 엄청 트렌디하더라고요. 그리고 연말 잡채, 연말 블라우스가 왔습니다. 르누이 제품이고 요것도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얘 뒤에 이렇게 골드 포인트 버튼이 있어서 요런 게또 확실히 연말 포인트가 주기가 좋고 소재감이 벨벳이잖아요. 겨울에 벨벳 완벽해요. <웃음> 이게 약간 탄탄하고 두께감이 조금 있는 그런 블라우스더라고요. 살짝 얇은 그런 이너티 매치해서 같이 걸쳐주면 귀여울 것 같고 바지랑 입으면 좀 데일리할 것 같고 스커트 매치하면 좀 연말에 포인트 주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귀여운 헤어 악세서리도 구매를 했는데 지금 옷 입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약간 이런 푸른 녹빛 포인트가 왜 이렇게 예뻐 보이죠? 그래서 이것도 미라벨에서 고민하다가 구매를 한건데 저는 약간 이렇게 두께감이 얇은 헤어밴드가 좀더잘 어울리는 편이고 아, 유난히 이 컬러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 구매를 해봤습니다. 이런 헤어핀을 구매를 했어요. 완전 과하지 않아서 너무너무 만족입니다. 그냥 머리 묶었을 때 여기 끝에다가 이렇게 포인트 주기도 괜찮고 과하지 않은 리본 찾기 좀 어려운데 오, 이거 되게 질도 괜찮고 잘 샀는데요? 저를 밖게 그래서 요렇게 소비 털기는 끝! 안녕 굿모닝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감기 엄청 걸려가지고 목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5일만에 제목소리 지금 찾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 와중에 바프도 찍고 그랬거든요? 나중에 다이어트 잘한번 풀게요 오늘은 친구가 생일이어가지고 근데 오늘도 생일이고 내일도 친구가 생일이어가지고 정신이 없을 것 같은 생일 주간입니다 아파가려가고 지금 피부 관리도 제대로 안 돼서 엄청 좀 포석포석해졌거든요 그쵸 나가기 전에 제가 화잘먹 팩을 만들어가지고 바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세럼토너랑 크림 이대1필로쓸 건데 제가 토너 진짜 안 쓰는 거 아시죠? 그래서 이것도 그냥 토너면 원래 안 썼을 것 같은데 세럼 토너라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제형은 이렇게 진짜 콧물 느낌? 응. 뭔가 세럼이랑 토너의 중간이에요 그래서 엄청 가벼운데 또 보습감은 되게 잘 챙겨줘서 악건성도 쓰기 괜찮고 제가 또 악건성이잖아요 뭐 지성이나 중성 지성분에도 산뜻하게 가볍게 스킵케어 하기엔 진짜 좋을 거예요 또 스킵케어가 작년부터 트렌드잖아요 음, 완전 세럼과 토너 중간 지난번에 고등학교 때 메이크업하면서 또추억팔이 했었는데 이것도 제가 고딩 때 진짜 많이 썼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때 진짜 피부가 안 좋았거든요 뭔가 피지도 되게 많은데 피부염도 있고 하니까 각질도 많이 생기고 진짜 스트레스였거든요 근데 블로그 트다 보니까 이게 장벽 케어를 열심히 하면 각질에 되게 도움이 된대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 그때는 알루미늄 케이스였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썼었는데 벌써 10년이야. 제가 그때 쓰고 진짜 피부가 많이 좋아져서 저는 그때부터 닭자를 계속 찬양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각질 케어 안 하고 수분 보습만 때려 넣는다고 해서 흡수가 안 돼요. 그냥 겉에서 맴돌기만 하니까 각질을 좀 유연하게 만들고 피부 길을 열고 수분 넣어주고 장벽 튼튼하게 하고 닫아줘야 피부 속 보습이 좀 탄탄해질 수가 있는 건데 또 가을도 엄청 길고 엄청 건조해지는 계절에 진짜 한번꼭 사용해보시라고 10년 전부터 써봤으니까 또한번 제가 추천해볼게요 일단 크림 1이 정도 토너를 이 비율로 해가지고 섞으면 돼요 약간 이런 느낌? 이번에 업그레이드 되면서 판테놀도좀 추가가 돼가지고 촉촉탄탄해지고 오세라 컴플렉스도 두 배나 증가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기존에 크림이 좀 끈적하다라고 느끼시는 분들 있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부터 좀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리뉴얼 되면서 마무리감이 달라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또 촉촉함을 잃지 않는 탐탐 완전한 보습크림이 되었다. 그래서 진짜 메이크업 하기 전에 쓰기가 괜찮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바를 때 피부결 반대로 이렇게 롤링롤링 롤링 해주면 이렇게 피부결 사이사이에 밀착이 되더라고. 요 저는 중요한 날에 이렇게 화잘먹 팩 만들어서 사용도 하고요 근데 진짜 진짜 더 중요한 날에는 그 전날에 나이트 켜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요거 마스크팩 좋은데 이거 그냥 바로 올리지 말고 크림을 이렇게 눈가 랑 입가 살짝 얇게 발라서 발라준 다음에 팩 올리고 그러고 나서 팩 시간 다 돼서 떼고 나서 흡수시킨 다음에 수면 팩은 크리미 2, 토너를 1 비율로 섞어가지고 만들어서 사용을 해주면 진짜 수면 팩그 자체 진짜 여러분 피부 컨디션좀 급하게 밤과 아침 사이에 해결을 해야 한다면 은꼭 따라해보세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요거 페리페라 쿠션 그리고 페리페라 틴트 그리고 아우터는 요거 부클 제품. 부클의 네이비인데 엄청 진한 네이비라서 블랙 같아요. 요거 블루브릭에서 선물로 보내주신 코트인데 제가 부클 소재감 좀 부해 보일까봐 살짝 걱정했는데 그런 거 없이 진짜 탄탄하게 딱핀 멋있게 잡아주죠. 이거는 요즘에 딱 유행하는 그 기장감 코트인데 이렇게 좀 짧은 옷 입고 입으면 잘 어울리더라고요. 신발은 지난번에 자랑했던 클락스 양말도 로우 이렇게 입고 나가볼게요 응 이게 뭐야? 집0가 없는데 4층이래요 진짜 죽고 싶다 너무 힘들다 나 여기 내일 또 와야 돼 너무 어, 예쁘다 저 원하시는 거는 몇에서 따로 구매해주세요. 네. 아, 저 이거 이렇게 달지 을 할게요. 아, 이거, 이거 맛 샤베트가 맛있긴 하거든? 샤베트? 응. 여기 응. 써있잖아요. 이거 하나 하고 음료 두개 먹자. 아, 저순 없어. 맛있겠다. 아, 맛있 너무 빨라. 다내것 같은데? 어, 맞잖아. 귀엽지? 야, 마늘이 또하아 할봐 다시 얘기해 처음부터 일단 이슬 일단 이리아 맞네 파우치 뭐나이 네. 연며져 네네 선물 받은 어 네. 아직까지 쓰고 있다고? 어 네, 약간 이거 일부러 나 만나 때만 들고 나왔지 <웃음> 안 쓰고 뭔가 약간 이렇게 아 거꾸로 들었는데 들고 다니게 돼 향별로야? 향도 잘안섞이더겠고 <웃음> 이거 많이시잖아 어, 어, 어. 맞아. 이거 난 이거 다 샀어. 어. 나 머리 띠. 그러니까. 그리고 이거 제일 가 있을 때 아, 운 네. 그리고... 태풍거는 더 있나요? 이거 말고. 이거 말고는 오늘 스마트 판사래가 알겠어. 진짜 어 봐? 귀엽다 이게 진짜 귀엽다. 어, 진짜 필터 씌운 것처럼 나오네. 진짜 그래. 예시고. 어. 그정좀 지금. 비니 이쁜거짱 많은데? 응? 여기. <웃음> 아, 귀여운 야, 하나 사 봐. 귀여운데 나 지금 너무 춥거든 어디야? 켔지. 연말. 이게 뭐 있으려고? 안 입어. 어. <웃음> 그러면 합격 씨. 그거 하나. 게 귀여운데. 얘는, 근데 이너사 놓고 안할것 같아. 그것도 지갑이야? 어, 그거 알아 이거 뜯을 때 밑에 이렇게 뽑힐 것 같아 아, 귀여워. 엄청 귀여운데? 응 니가 제일 싫어해 어, 어, 어, 어. 콩단추 같은 거 이렇게 했고 얼굴 나와야 돼? 어, 야 그거 너무 빨리 보는데? 얼굴 응. 나와야 되냐고 야 근데 음식이 나왔어 야 빨리 불고자 선물이야 고마워 미용이 <웃음> 귀엽다 <웃음> 예쁘지? 이거 예쁘지? 예쁘지? 이게 원래 미용을 일자로 입는 게 있더라고 아 진짜? 근데 그건 좀 별로여가지고 음. 쌩이 쌩이 크다 축하해요 친구야 생일이 돌아왔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헉저 색깔이야 색깔이 그 좋아 맛있다 근데 이걸 어떻게 같이 먹는 거 아닌가? 그때처럼 먹으면 될거 같은데 일단 먹어막 그냥 먹어봐 진짜 맛있어 맛있지? <웃음> 아 근데. 그럼? 그럼 그쵸?